할 만한 다인데 괜찮아요. 아, 그냥 좀하고그 이번 역은 청량리, 청량리역입니다. 내리시는 분은 오른쪽입니다. 인천, 천안, 신창이나 의정, 소요산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1호선으로 가락하시기 바랍니다. 청량리역에서 출발하는 경춘선 ITX 청춘열차와 출발, 태백선 새마 무궁화호 열차를 이용하실 고객께서도 이번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청량리. 청량리. The doors are on your right. You can transfer to line number one. Customers taking the e n c h u 주 ITX. h e 조영, 태백 line. Please get off at this station. 마모나크 <뭔람쥐> 청량 <청량리에> TX. <뭔람쥐> 제풍 전장실 청량리장. 우 대학교 성파우럽 병원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1번 출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폭 지금 이거 바꿔야 되고 이거 바꿔야 돼. 그날 다음꿔 지금 이 방에다. 생일포다. 생일포다.